오늘은 뭘할 거예요? 아, 그때 오늘은 토마토를 심어볼 거예요. 준비물을 아빠가 설명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물은 토마토를 심을 화분, 요건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자, 요거는 마사토라고 해서 화분에 다 넣을 거고요. 요거는 배양토예요. 밑에 깔 망이 없어서 거름종이를 쓸 거예요. 거름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 넣어보세요. 네. 가위질 할 때는 손을 조심하세요. 이걸로는 물이 잘 안돼요 근데 어떻게 물이 잘... 너 넣어보세요 우와 잘 놓는 동자 다음은 이 마사토를 화분에 부어주세요 더러울. 더러워요 더러워요 에소리도 더러워지죠 음요거는 제가 같울게요 마사토를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에이, 흔들지 마시고 손으로 평평하게 했어요? 뭐? 마사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게 물하고 석게막그로안 나오게 하는... 음 맞았어요. 그리고 물이 배수가 잘 되게 해야 뿌리가 썩질 않기 때문에 마사토를 한 거예요. 배양토를 삽으로 조심조심 담아보세요. 괜찮아요. 해봅시다. 이만큼 도 아니요. 많이 담아야 식물이 뿌리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안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안에 펴주고 그 다음에도 또 부는 거 음. 근데 씨앗에 안... 씨앗 안에 어, 혹시... 눈은, 눈은 만지지 마세요 네 아, 코가 간지러워요? 계속 담으세요 더요? 네 근데 여기 안에 늘 흙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요, 남아요 예쁘세요? 아니요, 더 담으세요 근데 이것또 씻어야죠 네, 나중에 씻을 거예요 이거? 응. 음, 더 담으세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더, 더, 더. 근데 여기 지금 딱딱해도 네 음, 응. 괜찮아요. 흙이 딱딱한 거예요? 응. 음. 아예 돌멩이 같은데? 걔는 돌멩이는 아니에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살살살해서 높이를 딱 맞추고 근데 씨앗이 뭐흙 때문에 삐뚤어질지 않을까요? 응? 음, 괜찮아요. 자 이제는 4월 4일날 씨를 발라서 싹을 틔운 토마토를 심을 거예요 야, 근데 토마토가 씨앗에서 엄청 커져요? 응그 음, 씨앗에서 이제 싹이 난게 여기에 심으면 줄기가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근데... 씨앗 안에 싹이 들어있어요? 음, 맞아요 음, 짜잔 이건 아직 아닌데 싹이 난게 하나 있네요 그 친구를 옮겨 심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어, 흠... 그렇게 너무 세게 하시면 이게 뿌리가 끊어지면 꺾여서 이 친구 아빠가 빼줬죠? 네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네 그냥 심으면 뿌리가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하나 쭉 내줄게요 슝 어때요? 구멍 생겼죠? 여기에 넣고 이러면 지렁이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렁이들도 이걸 먹으면? 어 아니, 지렁이가 먹진 않고요. 자, 여기 심었어요. 과연 이 친구가 네. 잘 클까요? 네. 잘 컸으면 좋겠다. 그지 좋은 말좀 해줘요. 잘 크라고. 잘 커. 잘 크고 살아요. 이 친구도 한번 하자. 심어볼까요? 네. 넣고. 이게 뒤집어졌네. 아이고, 뒤집어졌다. 뒤집어어져도 괜찮지 않을까요? 얘는요? 그래, 그 친구까지만 해볼까요? 살짝 빼봐. 잘못 빼요. 잘잘오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싸게 난거 아빠가 또 구멍 내줄게 잠깐만. 구멍을 여기다. 니시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자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 친구만 이쁘게 여기 해줄게요. 음, 자 이렇게 했고요. 자이젠뭘할 거예요? 흙에다가 음. 물을 넣을 거예요. 물을 뿌려줄 거예요. 한번 뿌려볼까요? 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어요잘 젖어야 돼요. 잘 자라. 꺾이지 말고 잘 자라. 됐다. 네, 됐어요? 이 씨앗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하루하루 지켜봐요. 지금, 빨리 지켜봐요. 지, 지금, 지금 지켜봐요. <웃음>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